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매번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야지 드려야지 했는데 한달두달세달 달, 달 벌써 두바이에 도착한 네달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첫 인사를 올리게 되는데요 어, 빨리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제가 처음에 두바이 에 도착해서 그 폭죽 터트리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꽤 시간이 오래 지났네요 오늘은 제가 이민가방에 어떤 것들을 쌓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저는 이제 두바이로 오고 이 집이 텅텅 비어 있을 때한두달 정도 한국에서 짐이 안 왔었거든요 음, 짐이 도착하는 두달 동안 한국에서 가져온 어떤 물건들로 생활을 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이민가방, 그러니까 수확을 붙이는 가방을 해외 이사를 시작하기 한 2주 전부터 미리 쌓았어요 미리 싸놓지 않으면 이사 당일날 아저 물건 놓쳤다 저 물건 놓쳤다 할게 100%일 것 같아서 2주 전부터 쌌는데도 그런데도 놓치고 안갖고 물건들도 있었어요 2주 전부터 어쨌거나 가방을 쌌는데 저는 수화물에 붙인 가방이 총 이민가방 2개 그리고 20인치 캐리어 2개 애기들 백팩 1개 1개 제것 백팩 1개 핸드백, 그리고 골프백, 그리고 그냥 짐 가방에서 총 10개의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는 게이1 0개 가방인데, 이1 0개 가방의 무게가 총 저희는 이제 비행기 티켓마다 수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 키로수가 다른데, 한 티켓당 35kg가 가능한 그런 티켓이어서, 저 35kg, 큰아이 35kg, 막내 35kg에서 총 1 0 5 k g 를싣고갈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방 10개 중에 수화물로 붙인 게, 이민 가방 2개, 20인치 캐리어 2개, 짐 가방 하나, 골프 가방 하나, 이렇게 여섯 개네요. 총 여섯 개를 수화물로 붙였고, 나머지 이제 백팩 2개, 제꺼 백팩 하나, 핸드백 이렇게 는 이제 들고 비행기를 탔어요 아이들 백팩에는 이제 정말 제가 생각할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이들 인형과 색연필과 스케치북과 본인들이 여기 와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물건과 애착인형들을 넣었고 제 가방에는 노트북 두개에 각종 서류들 그리고 카드 같은 거 그런 귀중품 같은 것만 넣어서 비행기를 탔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탈때한 사람당 35kg라고 해서 가방 하나당, 그러니까 한 사람이 35kg를 가져갈 수는 있는데 가방 하나의 무게가 32kg가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35kg를 꽉 채워오고 싶다 그러면 뭐한 가방 10kg, 한 가방 25kg, 뭐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아니면 뭐 20kg, 15kg,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짐을 붙였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이미 가방 하나에 꽉 채워서 최대 무게 나온 게딱 32kg 였는데 언니가 정말 딱 32kg 나왔다고 이거 넘었으면 어 물건을 빼든지 뭐 다른 데 옮기든지 했어야 되는데 정말 딱 32kg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 그러니까 혹시 어 비행기 티켓이 내가 뭐 무게가 이민을 가는 그러니까 뭐 이사를 해외 이사를 가는데 35kg다 그러면 한 가방에 35kg 꽉 채우지 마시고 두 개로 나누세요. 나눠서 하나는 뭐 10kg, 25kg 아니면 15kg, 20kg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져가시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딱 32kg. 근데 32kg 조금만 넘어가도 바로 칼 같이 짐 빼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음, 하나 가방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한 30kg 정도. 왜냐면 집에서 무게 재는 거랑 가서 재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쟀을 때는 정말 황당하게 20몇 g 나왔었거든요. 근데 가서 쟀는데 3 2 k g 가나왔고 어, 막어떡하지 되게 막 조마조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짐 싸실 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좀 당황하지 않고 해외 이사를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짐이 10개고, 애기들 둘에, 애기들도 이제 가방이 있고, 비행기 도착 시간이 새벽 5시인가? 5시 몇 분쯤 도착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 이제 내려서 나 어떡하지? 좀 걱정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두바이 그 에밀레이트 항공에는 미덴 그릿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그 에밀레이트 항공에 들어가셔서 그 미덴 그릿 서비스를 누르면 그게 마하바 홈페이지로 넘어가면서 한번더 미덴 그릿을 누르면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각자 자기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금액을 내시고 그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어떤 등급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렸더니 제 이름이 편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고 그거 보고 아 저예요 이러니까 여권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여권 애들 여권 이렇게 드렸더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카트에 타라고 하셔가지고 딱 타면 두바이 공항은 두바이 공항에서 이국장까지 가는 길이가 조금 돼요. 어른들은 그냥 뭐뭐 뭐 걷지 뭐할수 있는데 애들이 조금 어리면 그 새벽에 잠 깨갖고 눈 비비고 막 가방 메면서 엄마 힘들어 언제 나가 엄마 언제 언제 계속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는 것보다 이국장까지 버리기 슝 타고 가는 게 확실히 편하기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뭐 어린아이가 있거나 또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유료기는 하지만 신청을 하시면 좀 편하게 나오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미댕 그릴 서비스를 잘 이용을 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만나서 차에다가 짐을 다 싣고 집에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딱 문을, 짐 문을 딱 열었는데 아 <웃음> 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집은 좀 다행이었던 게 빌트인으로 세탁기 건조기 있고 식기세척기 있고 작은 냉장고 있고 요거가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아,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게 없는 집들도 있거든요 세탁기 뭐 건조기 없고 식기세척기 없고 냉장고 없는 이제 집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집을 구할 때 옵션을 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저희 신랑이 그런 거는 또잘 해놨더라고요. 그래 이제 딱짐 가방을, 여보, 나 되게 짐잘 싸웠어요.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뭐뭐를 제가 넣었었냐면, 소금 이렇게 해서 참기름 한그 김하고, 그리고 김밥 김하고를 쌀수 있는 만큼 싸웠고, 그리고 휴지! 저희 신랑이 휴지가 자꾸 구멍이 난대요. <웃음> 되게 얇고, 막 그래가지고, 구멍이 난다고 해서 배에다가 한그 30개짜리 8개 넣고 그리고 이민가방에 휴지를 한팩 그러니까 한 30개 이렇게 뜯어가지고 꽉꽉꽉꽉 채워서 왔고 그리고 진짜 요긴하게 잘 썼던 게교자상이요교자상 조그만 거 있잖아요. 교자상 조그만 거를 뽁뽁이로 막 감싸가지고 혹시나 모서리 깨질까봐 뽁뽁이로 감싸가지고 꽉꽉 넣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요게 식탁이 없을 때 진짜 요괴나게 썼어요 타일바닥에 앉아가지고 저상에네명이서 앉아서 밥 먹고 막 이랬는데 교자상 진짜 잘 갖고 온것 같고 아 그리고 이게 접시 네개 그리고 냄비 있잖아요 냄비, 큰 냄비, 작은 냄비 이렇게 한 개씩 갖고 왔어요 큰 냄비 국 같은 거 끓여먹고 라면 끓여먹을 때 갖고 오고 타파통도 갖고 왔어요. 반찬 같은 거 남으면 그냥 계속 냉장고에 생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타파통도 그냥 네모난 거 하나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소분되는 거 타파통도 가지고 왔는데, 왔고 는데 그리고 저거 조리 도구 조리 도구는 아예 새 걸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저거는 그거예요. 물걸레 청소기 물걸레 청소기 저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 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걸레 청소기가 너무너무 잘나가요 물걸레 청소기 가지고 왔고 그리고 플라스틱 밥공기 다른 가방에도 역시나 김 넣을 수 있는 거다 넣었어요 그리고 칼 칼도 아예 새 걸로 가지고 왔고 수저 수저 네개씩 갖고 오고 네벌씩 갖고, 뭐 집게 하고 이제 요리도고 계속 틈틈이 다 넣고, 저게 뭐였을까요? 뭐지 모르겠어요. 컵도 또 갖고 왔고, 컵은 이제 여분으로 넣을 수 있는 거 넣고, 그다음 냄비 받침, 냄비 받침도 갖고 왔고, 일회용 수세미, 일회용 수세미랑, 그리고 여기는 학교 도시락 써요. 그래가지고 아기들 도시락도 갖고 왔고, 저거는 계란 판이에요. 계란 사면 그 계란 그냥 바로 냉장고에 넣기 싫어가지고 계란판도 아예 집에 있는거 뽁뽁이로 막 엄청 싸가지고 계란판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진짜 이거 1번 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 갖고 오고 물걸레 로봇청소기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짐가방을 지금 나머지는 다 옷이에요 나머지는 다 옷이고 아니 약이고 야 근데 진짜 이 가지고 온짐 중에 뭐가 제일 뭐가 제일 요긴하게 썼어요 하면 1번이 청소기예요 로봇청소기하고 물걸레청소기가 이 짐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잘 나가요 진짜 그냥 로봇청소기가 막 이렇게 두손 모아서 감탄할 정도로 너무 잘 나가고 로봇청소기 한번 싹 밀고 물걸레청소기 한번 싹 밀면 집이 진짜 반딱반딱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청소기를 안 가지고 왔으면 여기서 청소기를 또 샀어야 되고, 그러면 또 청소기라는 건 어쨌거나 가전 제품이고 가격도 꽤 되고 한번 사면 뭐 고리기도 아깝고 이렇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는 진짜 최고였어요. 최고. 다른 건 몰라도 로봇 청소기, 물걸레 청소기 이거는 진짜 진짜 최고. 들리시나요? 두바이는 이렇게 가끔 그 슈퍼카들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쌩하고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자동차 소리가 나요. <웃음> 예, 어쨌거나 저는 이 제가 제 가져온 것 중에 제일 잘한 건 로봇 청소기, 물걸레 청소기.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잘 가지고 온건 냄비하고. 두 번째로 잘 가지고 온건 냄비 두 개하고 밥그릇 네 개, 국그릇 네 개, 그리고 그컵네 개, 수저 네벌 이렇게 갖고 온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잘 갖고 온건교자쌍교자쌍 조그만 거, 제일 조그만 거일 거예요, 아마. 응. 교자쌍 작은 거 가지고 와서 식탁 대용으로 썼던 거. 침대는 그럼 어떻게 썼냐?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침대는 그거 그냥 아마존으로. 에어, 에어매트리스 에어 그거 샀어요 그거 사갖고 그거 두개 사가지고 쓰다가 접어서 보관해야지 했는데 진이 오기 일주일 전에 그 에어매트리스 하나가 터져가지고 그것도 밤한 11시쯤 터져가지고 정말 쇼를 쇼를 했었는데 그렇게 지냈었고 그리고 식탁은 결국에 교자장을 쓰다가 여기나라 당근마켓 뭐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그 두비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쓸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쓰다가 또 다시 우리 집이 왔을 때 그거는 이제 다시 되팔았거든요 그렇게 생활을 한두달 정도 했었고 근데 사랑이 되게 웃긴 게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진짜 숟가락 네개 숟가락 젓가락 네벌 뭐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컵 4개, 요렇게 하고, 냄비 2개, 요렇게 하고, 교자쌈 청소기 요렇게만 살았잖아요. 근데, 사라져요. 어, 사라져요. 그래서, 신랑한테 한 얘기가,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것을 껴안고 있었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사온 집이 원래 한국에서 살던 집보다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한국에서 살던 집은 59평이었는데 여기는 한 확장된 35평? 39평? 뭐 요정된 도것 같아요 정말 시절 때기 없는 거 많이 껴안고 살았구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진이 이제 그큰 평수에서 진이 여기로 오니까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이 정말 많죠 한국에서도 많이 버리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왔는데 놓을 자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벌렸어요 진짜 많이 버리고 드림도 하고, 팔기도 하고 여기서도 막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웃음> 지금 보시는 이 집이 저희 집이에요. 어, 한국하고는 집의 구조도 다르고 보이는 뷰도 다르고 많은 게, 많은 게 달라요. 다른데 또 막상 와서 생활하고 또 적응하고 적응하는데 한 진짜 세 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기도 했고 내가 여기 왜 왔지 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했고 신랑한테 엄청 막너나 여기 왜 데리고 왔냐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한세달 정도 되니까 웃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외국 사람들하고 거래, 물건 주고받고 이런 거래들도 좀 하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첫 인사를 여러분들께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드디어 드렸는데요. 이제 물꼬를 텄으니까 저도 최대한 자주자주 자주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도록 할게요. 해외이사 오는 분들 어떤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지 되게 막막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청소기, 특히 로봇 청소기는 꼭 가져가세요. 정말 강추해요. 그리고 냄비,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컵, 안 깨지는 것들로. 저는 코렐이랑 이케아 플라스틱 그 애기들 거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렇게 챙기시면 집에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만 있으면 생활은 다 되더라고요. 하향살이가 그렇게 마냥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세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서야 살면 다 사라지더라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저는 잘 지내고 있다는 라그 이야기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